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성경책을 소지하셔서 어, 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지만 은 어, 가능하면 성경책을 소지하셔서 함께 펴고 읽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겨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원 인사합시다.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기니다 그렇게 문서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기쁩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네, 요한복음 17장.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어, 이 기도를 요한복음의 지성소라. 그렇게 해도 읽었기도 하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 아주 의미를 깊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쉬운 말로 된 기도이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진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드린 기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와 뜻이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첫 문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소리 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린 긴 기도의 첫 마디가 때가 이르렀 사오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소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소원일 것입니다 형 집행일을 맞아서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목전에둔 사형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 짧은 몇분 동안 몇 마디의 말로 담아야 하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마 평소에 자신이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생각이나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곧 예수님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이 있을 것이다. 그 소원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마디 문장의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결국은 다 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가장 큰 바로 이 소원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애가 목표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 생애와 목표를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슴 속에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 소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내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무엇이 영광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아주 어려운 형평 속에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업이 안돼 사업이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몸에 중한 중병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쉬, 비밀로 하는 거예요 왜 비밀로 하느냐? 왜냐하면 목사가 아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해서 쉬쉬하는 거예요 학생이 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가겠다 그럽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그러면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명확한 대답을 오늘 얻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한 답을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의 지성소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찬서와 별칭이 붙었을 만큼 완전한 형태, 퍼펙트한 형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듣게는 우리가 늘 생각하던 기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잘 되게 해주시고 이 질병 치유되게 해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앞에 하신 기도 때가 이르렀사오니, 한번 따라 합시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이르렀단 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왜 반대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치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17장의 기도가 끝나고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였던 가론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병증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예요 모멸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안돼요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로서는 이해가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네. 다시 제가 반복해 오늘 꼭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네.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네. 뭘 주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란 뭡니까? 영생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이란 여러분 구원을 말해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호자를 부리시고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펼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리는 거였습니다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따라합시다 새 생명 구원 영생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 영생은 죽어서 얻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포괄적인 뜻과 함께 또한 중요한 개념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세요. 예수님 아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를 정말 알고 있는가? 그리스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아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어요. 자,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 그러나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어.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니까 혼비백산 기절 초풍하고 말았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 거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가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네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때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잖아요 이거요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신다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어디로 가니도 모른다 떠난다 이건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결단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생애 자체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사도라고 일컫는 존 하이드 선교사는 1904년도 인도의 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던 중이에요. 그 기도 중에 하루는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가 그 영광을 보고 간정을 하게 됐는데 그 간정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을 떠나심으로써 죄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이 되신 일에 대해서 본 거예요 기도 중에 그동안 십자가 사건만 고난이라 생각하였지만 성육신 사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한계와 유한함에 갇히셨다 이게 성,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성육신 사건도 십자가 못지않은 고난이었고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가를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성육신 자체가 무한한 희생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존 하이더는 예수님이 개처럼 되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거리에 헤매고 다니는 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발에 채이고 돌에 맞는 개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존 하이더 성교사님의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돼지가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보다 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자주 한적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신정을 그때서 자기가 깨닫게 되었더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맑은 공기를 쐬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의 감정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을 종종 가셨지만 이존 하이들은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얼마나 큰 생기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이 땅에 사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 글도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는 자기 몸 전체를 그 예수님께 들여서 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을 보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할 말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줄은 몰랐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게 사실일까? 난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쿵 저런 쿵 입을 많이 대어요 예수님께 하지만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 말이 없더라 그 영광을 접하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접하고 나니까 감히 입될게 없더라는 의미 사도바울은 빌리보서 3장 7절, 8절, 9절에서 고백하기를 사도바리는 고백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이런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다 어떻게 해로 여길 수 있느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느냐 바울도 사람인데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예, 네. 보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보는 것도 달라졌어 삶의 스타일도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내가 여길 수 있는 이 삶이 예수 글도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을 뿐이다 드리고 싶을 뿐이다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은 객관화될 수는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2018년도에 제가 성도님들께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기도의 집을 선포할 점에 4월에 달 사랑을 해서 12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세션 예배 때그 피날레 부분 그 찬양에서 열기가 막 고조되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뒤에는 깃발 두 개를 집어들고 막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작은 강대상 앞에 꼬꾸라져드렸습니다 강대상 앞에 납작 내 얼굴이 땅바닥에 달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정도 까딱갈 정도 차가운 바닥에서 두 시간 넘게 옴짝달싹도 못하게 주님의 임재가 나를 덮쳤습니다 예배가 다 마쳤는데 다른 이들은 식사하러 다 갔는데 저는 바닥에 거꾸로 엎드린 채 계속 그 임재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제 몸이 공중에 붕떠 있는 듯한 느낌 마치 구름 위에 내가 누워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의 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사인으로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리라 그 마음의 감동이 가득 왔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저는요 주님 기도의 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의 집을 세워나요? 이런 강구가 제게 싹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물음표가 없어졌어요 물음표가 없어졌어요 임재 가운데 쓰러졌던 그 두어 시간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작은 옷자락을 체험했다 그럴까요? 그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영광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진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고다만 바라보아서는 결코 십자가의 영광을 이해가 안 됩니다 골고다에서는 고난이고 수치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아서는 결코 이해를 못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온 우주 가운데 일어난 영적 세계 가운데 영계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면 아마 꺾여졌습니다 온 우주에 천지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이 임했던 거죠 공중 권세 잡인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머리가 꺾여진 거예요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귀들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막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천국문이 열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닫혔던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아담과 하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던 그 인재가 다혀버렸는데 인재가 사라져버렸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성소 회장이 쫙 찢으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인재의 길이 열렸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놀란 장관적인, 얼마나 놀란 일이 있지? 일어난 지 모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뿐이었습니까? 그 이후로. 오늘도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속장을 받고 오늘도 영생을 얻고 오늘도 구원함을 받고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에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시간마다 매분매 초마다 온지구상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비록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에 십자가를 자기 영광으로 보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그 십자가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영광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죽음이 딸지라도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때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때뭘 보아야 되는가 하니까 까아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면 우리도 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는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없으면 십자가는 불병 덩어리고 하루 빨리 눈앞에 사라졌으면 하는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 소원해도 이것 좀 내려놓게 하소서 이것 좀 제가 안지게 하소서 그렇게 해도 내 얻기 위해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십자가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고통에는 뜻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믿는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이라는 이 진리를 기도한 가운데 이 성도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성도는요 집안에 당뇨와 뇌졸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게다가 아들이 자폐증에 걸렸어요 이러한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웃고 지내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짜증이 나서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고 모든 짐을 혼자 지기 너무 힘들어 살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원망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한 중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십자가는 너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너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내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내면에 환한 전기뿔이 켜지면서 어지럽게 늘려있던 잡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리해. 하나님 제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한참 신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아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주님의 영광까지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자기 형통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도님에게 그 아이와 그 가정에 어려운 것은 자기 십자가가 되면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자기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는 병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이 안떠나 금식하면서 매달려도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네 병은 내 능력이 네 안에서 머물게 하는 영광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는 얼마나 좋았던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몸에 병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게 되었다면 이 병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라고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한번 그 찬송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날의 여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병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병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것 아닙니까 아, 네.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된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입니다 하할 아, 네. 핑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여 십자가 위에서 나무와 모스로 인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나세렛 목수여 당신의 이 작업장에서 대패와 끌로 깎고 다듬어서 그칠고 비틀린 생목 같은 저희를 당신의 솜씨로 빚어서 진정으로 더 아름답고 더 쓸모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대패와 끌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그칠고 비틀 생목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 사치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십자가가 있기에 이만큼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십자가를 물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고 갈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마롭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걸리면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고 건강해야 영광되는 거고 합격해야 붙어야 영광되는 거고 목사는 아프면 안 되고 장로는 아프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이 질병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원했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낫질 않아. 힘들어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이 질병이 내게 하나님께서 지우신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본분,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그럼으로, 그러므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끝까지, 산에된 신문을 놓지 않고 본문을 놓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만약에 아, 나 힘들어요. 나 이게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영광롭게 하지 못한 그 아들이 될 것입니다. 지었었어요. 감당한 겁니다.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도 이 땅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게 지으신 십자가가 있으시죠? 제가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질 십자가 끝까지 지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1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17장 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폰 번호, 만약에 내폰 번호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끝 번호가 지금 8173인데, 1704로 내가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요 1704 요한복음 17장 4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내 번호 폰보호 번호 마지막 번호 이걸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게 어떤 구절일까? 다 같이 읽어보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야 만약 여러분 하라고 주신 일 중에서 제게도 십자가 있다 있습니다. 모든 게 십자가 있다는 거죠. 제게는 제가 몇주 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 목회가 십자가입니다. 그 하라고 하신 일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간순간 내가 빨리 연태 버릴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끝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영광받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아, 나 이거 빨리 놓고 싶어요 나 이거 빨리 좀 물리치고 싶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주님 가져가시면 안 되나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힘들죠? 어렵죠? 때론 감당이 안 되어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도 또 주기철 목사님도 아주 한국계 영광이신데 그러면 그주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 뭔가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 영광이 되셨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회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녀들조차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리저리 잘도 피해서 잘 사는데 왜 아버지만 미련하게 고집 부리다가 고생하고 일찍 죽어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냐? 자녀들의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죽는 것이 자신의 기름을 뒤늦게 깨닫게 됐는데 그도 요 일본 경찰을 피해서 공동묘지에 숨었더랬습니다 살려고, 부잡혀가지 않으려고 그 공동묘지에 숨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야 그 감동을 받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붙들려가 숨겨당겼습니다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니라 죽을 때이구나라는 그 감동에 그 목사님은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 깨닫고 교회로 다시 나오신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그러자 그분이 한국교회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희생할 일들이 있습니까? 속상할 일들이 있으시죠? 답답한 일도 있고요 싸울 일이 있을 때라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더라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져야 할이 상황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우쳐 주시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을 상급인지 모릅니다 제가 또다시 목합니다 뭐 우리 생각 바꿉시다 오늘 우리 유 장모님 1부 때낙팔부 보시고 2부 때도 낙팔부 보시고 여기서 또 대표기도 하셨는데 장로님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병들고 목사가 암병 걸리고 장로가 암병 걸리면 하나님영광가리는 겁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영광 가리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 몸에 암이 있고 병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이 본분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서 용화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확 열려서요 세상 영광만 맨날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질병의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할렐루야 다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정확하게 볼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네 십자가는 나의 영광인 것을 또한 깨닫는 잘 감당합시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당합시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깨닫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눈이 열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십자가는 나의 영광인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눈 열어서 십자가의 영광이 어떤 것이 잘볼수 있도록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역사에 주셔서 내목에 태인 십자가 내가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기도해도 벗겨지는 이 십자가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여 이것이 나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